미스터 트로트 화로 보이스 박지현이 아인비타 모델에 발탁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SNS에 종근당 아인비타 모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먼저 광고를 찍게 응원해준 팬들과 아인비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인비타 측은 박지현에게 꽃다발과 함께 인간 비타민 박지현님을 응원한다며.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오래오래 활동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활어 보이스답게 싱그러운 이미지가 찰떡인 모델 선정이네요.